떡상까지는 아니어도 이거 원래 망아니었 지금도 떡상은 아니야. 아스케인데 너무 존나데 에스트, 어쩌기. 가방이 존나 좋. 아, 어차피 가방 못 챙기다니. 아, 가버려도 그, 그, 그가 빠져버리. 진짜 이번에 한 존나게 나. 야, 그거 그거, 그거 나먹어도 되냐? 뭐 가방? 아니, 아니. 야, 잠깐만. 에. 소리. Surprise motherfucker. 나나피 없다. 야, 나 총이 없다. 야, 빨리 그걸로 채워. 빨리. 야 미친 뭐야 민주줄 알았는데 아니 내 보고 조절하던데 나 초월 없다 야 일단 왼손 블랙아웃 나 살았냐? 난 살았어 일단 이 집이 지친거 아니야?